안녕하세요 토지공장 전문 송산 터벅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은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부지나 주말농장 용도로 좋은 매물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곡리는 송산마도IC에서 제부도 방향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산자락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몇년 전부터 전원주택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라 향후 생활 여건 및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면적은 125평, 지목은 전,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입니다. 도로와 배수로가 접해있어 개발행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말농종이나 전원주택 부지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공장전문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